막도시가한시 <웃음> 19분입니다 연돈양양 왔습니다 l <웃음> 가 <웃음> <웃음> 너무 못생겼는데 영동 돈가스 먹으러 와서 진정한 크리미터의 사생활. 누구인가? 발레 파킹 해드릴게요. 수유야, <웃음> 아 <소희야>, 삼촌이 오빠야 <웃음> <웃음> osion <웃음> 안나그럼도었 <웃음> <웃음> 다 먹었다. 다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. <웃음>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어, 여기만 빼고 다맞져요 <웃음> 여기, 여기 가운데 유리만 맞지면안 돼요. <웃음> <와우>. <웃음> 아!